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자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영양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바탕을 갖추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바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양사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학업에 진행하도록, 학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기존 여러분, 여러분 보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문항 수를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영양학생화학에서 각 영역별로 출제문제수 생애주기 영양학에서의 영역별로 출제문제수입니다. 이제 영역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생체에너지 관련 에너지 관련한 에너지 대사 부분이 이번 장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부분의 밑바탕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 에너지 대사 관련해서 보시면 에너지 필요량 아니면 에너지 섭취 기준 관련한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는 정말로 바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여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자 3장 생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생체 에너지에는 에너지를 이용할 때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열역학,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과 에너지와의 관계에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걸 에너지연력학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자유에너지, 화학반응에서 자유에너지 변화, 그 다음 에너지, 고에너지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ATP, 이렇게 들어서 아니, 아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어떻게 짝지어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ATP 중요성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유 에너지 변화 자이 에너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연력학 법칙이 나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웃음> 자, 생물체에서 우리가 세포가 앞쪽에서 우리가 일장에서 세포를 봤습니다 세포가 성장하고 이동하고 특정 물질을 막 사이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음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해야 됩니다. 자, 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바탕이 바로 이 생체에너지학이라는 이장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력학 한 분야로 에너지 사용에서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법칙이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을 우리가 연력학, 자, 책에서는 연력학 1법칙과 2법칙만 언급이 되어 있죠. 실제로 3법칙도 있고요. 연력학 0법칙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자,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 또는 개와 주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와 주위 자 이렇게 나타낼게요 개 라는 것이 영어로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표시를 했죠 영어로 시스템 시스템 우리가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 용어는 참 많이 씁니다 자. 뭐가 시스템이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바로 이개 시스템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자이 부분이 우리 몸이 될 수도 있고 세포 하나 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세포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포에 대해서 세포 바깥쪽은 다 주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주위, surrounding 혹은 환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 이외에는 환경, 주위. 자, 이때 이 세포와 주위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이,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에너지도 들어오고 나가고, 이와 같은 물질과 에너지에 출입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출입이 필요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자, 개가 이세 가지 개로 이름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고립된 개다, 닫힌 개다, 열린 개다. 근데 닫힌 개와 열린 개는 고립된 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보시면은 고립된 개는 물질이나 에너지에 출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다친 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출입은 있는데 물질 출입은 없다 물질 출입은 없다 열린 개는 물질 에너지 다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입니까 <웃음> 물질은 닫힌 개는 물질의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에너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닫힌 개 열린 개 고립된 개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전혀 없는 상태 자, 이걸 우리가 개 시스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자. 개와 주위로 구분을 할수 있다 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주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을 개라고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예로서 뭐 시험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는 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다 이와 같이 주위 혹은 환경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럼 개에는 이세 가지 종류의 개가 있다. 그러면 물자 개에서의 연력학제 1법칙이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연력학제 1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총에너지 우주의 총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형태가 변해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는 있지만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것이 인력학체의 일법칙입니다 다음, 열역학 2 법칙이라는 것은요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그 설명 중에 지금 책에서 설명한 부분은 자 모든 자발적인 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연력학체의 2법칙입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엔트로피, 자 다른 말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무질서 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값으로 상태함수로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가 모든 자연의 방, 반응은 아주 정,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도 자연의 현상으로서는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 자이 설명을 설명을 예로서 예로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자 만약에 비커에 비커에 여러분들이 자 비커에 물을 비커가 그려지질 않아요. <웃음> 자, 비커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에 비커 혹은 유리컵에, 자, 유리컵에 자, 물을 담아두고, 물을 담아두고, 여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떨어뜨린 잉크가 다 이렇게 흩어지죠 퍼지죠 자, 흩어진다는 얘기는 잉크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역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잉크가 퍼져 있는 잉크가 다 모여서 잉크 한 방울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연 현상으로. 불가능하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반응이 진행이 될때 무질서한 엔트로피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와 같은 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열역학 1, 2 법칙은 설명됐고 그럼 열역학 0 법칙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열역학 0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온도가 만약에요 A하고 B가 온도가 같아요 같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C하고 A가 온도가 같다 이러면은 B와 C가 온도도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단논법이죠 A가 B와 같고 B가 C와 같으면은 아니면 B A와 B가 같고 B가 C와 같, 같으면은 B와 C가 같으면은 A는 C와 같다. A는 C와 같다. 그래서 온도에서, 온도 평형이 A와 B가 온도가 평형이 되었다. 같다. 온도가 같다면, 또 B와 C가 온도가 평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A와 C의 온도는 평형 같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연력학 0법칙이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3법칙도 존재합니다. 자, 3법칙이 방금 얘기했는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그러는 내용이 자, 3법칙에 나옵니다. 자, 3법칙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온도가 절대 0도, 절대 온도로 0도씨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로 0도씨, 영하 273.15도입니다. 절대 온도를 다른 용어로 켈빈 온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영도, 절대 온도 영도에 접근하면은 접근하면은 그개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 영도에서 엔트로피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자, 이걸 열역학 제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열역학 1, 2법칙 이외에는 법칙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도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자유의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정의를 합니다. 자유 에너지. 자, 자유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자유 에너지 정의를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발적인 반응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나, 근데 이 우주의 엔트로피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생물이나 생화학에서. 반응 자극 반응의 자발성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고려한 상태 함수인 자유 에너지 다른 말로 깁스 에너지라는 G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깁스 자유에너지는 이와 같이 식 3의 1과 같이 H는 엔탈피고요 그러니까 엔탈피 T는 절대온도고 S가 앞쪽에 얘기했는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일정 온도, 함, 압력, 온도, 압력 하에서 자유 에너지 변화값은 자, 이렇게 식 3의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n 자유 에너지 변화값을 델타 h t 델타 s. 자, 이렇게 이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 값을 구해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할수 있는데 이깁스의 자유 에너지 델타 G 값을 구해 보면은 이와 같이 음수 값이 나오면 바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0이 나온다면이 반응은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반응이 정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양수이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반응이 일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요구되는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 G 값을 구하면은 이와 같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보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구하면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은 에너지를 가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될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 이 부분은 자, 건너뛰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과 우리가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자발적인 유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연선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자이 반응이 아세트산 식초 주성분이 자 이온화 반응에서 산의 해리상수가 25도씨에서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성이다. 이때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이 표준 상태에서 이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까? 질문을 했고요. pH 7s일 때 값은 얼마입니까? pH 7일 때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걸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도 식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구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이 구해진 값 값으로부터 pH 7일 때는 각각이 얼마나 이온화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한 값이 깁스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가 마이너스 12,851 줄퍼몰,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pH7에서도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고에너지 화합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에너지 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에너지 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에너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존재하느냐 첫 번째 피로인산 화합물 대표적인 게 우리가 ATP입니다 자 ATP 약자가 이 부분이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아덴인 염기에요. 아데닌. 이 부분이 리보스, 오탄당입니다. 그리고 인상기가 하나, 둘, 셋 가지고 있습니다. ATP 약자가 아데노신, 아데닌과 오탄당을 합, 같이 아데노신 이렇게 이름을 트라이포스페이터 인산기가 세 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은 ADP, 하나 더 떨어져 나가면 AMP. 너무나 쉽죠. 자 이와 같이 ATP가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ATP가 대표적으로 고에너지 화합물의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ATP가 마그네슘과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 이것도 역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인산기 떨어지면서 에너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고에너지 화합물들이 지금 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어떤 종류이냐?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이 값을 한번 보고 넘어가자 ATP가 ATP가 ADP로 될때 인상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몰당 7300 칼로리를 에너지를 냅니다 7300 칼로리를 가로리. 자, Gibbs free energy. 그 다음, ATP가 AMP까지 에너지가 나온다면 8600 칼로리.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고그 에너지 화물이네요. 에놀 인산화물. 자, 에놀 여기에 보시면은 PEP 포스포에놀피루베이트 약자입니다. PP. e 자, 일단 나중에 TCA 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피루브산으로 되면서 인산기 하나 나오죠. 여기도 이것도 마이너스 6,800 칼로리 퍼 몰. 그다음 구아니디움 인산염도 구아니디움 인산염도 근육 에너지 저장 형태로 존재하는 크레아틴인산 ATP. 자 이것이 근육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고에너지 화물이고요. 그다음 이 구아니튬 인산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화물이다. 그다음 사이오에스터 이것도 마찬가지. 숙신일코에이라는 물질에서 자 GTP를 숙신일코에이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를 G GTP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이 됩니다. 그래서 숙신일코에이 에너지가 GDP를 GTP로 만들어주는 고에너지 그 물질인데 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냐 바로 싸이오에스터 화물에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반응의 짝지음 그러는 내용이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 반응이 항상 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반응이 짝지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짝지음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어나느냐에 대한 나중에 반응식을 써볼 때 이해가 될, 되기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ATP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저장,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에 ATP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ATP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너지 화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낼수 있는 음식을 다시 말해서 열량을 낼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 공급원이 뭘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할것 없이 ATP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ADP를 이 에너지가 ATP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탄소는 CO2로 수소는 H2O로 아미노산의 질소는 NO2로 NO2로 자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이 산소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호흡으로 숨을 쉬어서 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들이 자, 이렇게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이 호흡계수라고 해서 산소량 O2 양분의 CO2 이값으로 호흡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호흡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계수 에너지 관련해서 호흡계수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 자이 ATP는 이제 생성된 ATP는 어떻게 어디에 소비됩니까? 자 저분자 물질을 에너지를 이 ATP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예를 글라이코겐 여러분, 우리 몸속에 글라이코겐 저장해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저장하잖아요. 에너지 필요하지요. 무슨 에너지 씁니까? 바로 여기서 공급받은 ATP입니다. 글라이코겐만 만드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 일어나는 과정에 에너지 필요하지요. 거기에 다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에너지 인산화 가수분해시 깁스프리 에너지 얼마 에너지가 나오느냐 자 한번 봅시다 포스포에널피루부산이 여기가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고 여기는 낫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이 크면은 에너지를 많이 낼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발적인 반응으로. 자, BP 14.8, 마이너스 14.8kcal per mol입니다. 크레아틴 인산, 우리가 많이 보셨죠? 마이너스 10.3. ATP는 7.3kcal per mol입니다. ATP보다 훨씬 포스포, 에놀, 피루브산이나 크레아틴, 인산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각각의 에너지량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에너지 충족률. 자, 에너지 충족률은 <웃음> 자, 총 아데노신 인산화합물 양 그러니까 ATP, ADP, AMP 다그 전체량 분해 에너지에 가장 충전된 ATP 양 그럼 그러니까 ATP와 ADP는 절반이 되, 되니까 2분의1 ADP 그러니까 전체 총 ATP, ADP, AMP 양 분의 ATP와 2분의 1 ADP 양 값이 얼마냐 이걸 에너지 충족율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그 다음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산화하는 반응에서 자유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자 산화하는 반응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 자,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 반응이고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환원 반응이잖아요. 자 산화하는 반응을 산소만으로 설명하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산소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 산화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전자를 자, 생체 내에서는요.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입니다. 수소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러면은 수소나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체 내에 일어나는 반응은 산소 결합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보다면 전자수소에 대한 산화화는 반응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이해를 하시고, 산화화는 반응에 대해서는 정의가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산화화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예를 여기에 보십시오. 철삼가가 삼가철과 구리 일가이온이 반응을 한다면 철이 가상태로 되고 구리는 이가상태로 철은 삼가에서 이가로 구리는 일가에서 이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산화화는 무엇이 산화되고 무엇이 환원되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 구분을 할수 있도록 산화하는 반응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3가는 철2가로 되었다면, 자, 이게 반응 출발물질, 우측이 생성물입니다. 그럼 철3가가 철2가로 되었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전자를 받아들였죠. 구리는 일가에서 이가가 되었다면 전자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이고 그렇죠. 전자를 잃는 것은 산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은 환원되었고요. 구리는 산화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굴이 플러스 1가에서, 그런가? 1가 플러스에서 2가 플러스로. 산화수가 증가되었다. 전자를 잃었다. 잃었다. 산화수가 증가되면 산화되었다. 철은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되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 반응을 가지고 산화화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화는 반응에서요. 자유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산화화는 전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델타 G0는 마이너스 NF 델타 E 산화화는 전이 산화화는 전이 값만 알면은 깁스 깁스 프리에너지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이 자발적일까 비자발적일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복잡한데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니니까 아, 이렇게 산화환는 반응을 자, 이와 같은 식을 이용을 했어도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에, 아, 그렇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미리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표준 환원 전위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자, 예로서 표준 상태에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 가지고 자, 전자를 얻어서 수소 가스가 만들어지는 자, 이게 기준 표준 환원 전위 0볼트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해서 위쪽에 플러스 값, 아래쪽에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쪽 식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NF 델타 E였죠. N은 몰수고 F는 파라데이 상수예요. E는 여기서 얘기하는 환원전이 값입니다. 그럼 지금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이 플러스 값이면은 마이너스 델타 G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렇게 정반응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요. 근데 이쪽 밑에 것은 반응이 역방 지금 이거에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아우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자, 여러 물질의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가 구해진 값이 있다. 됐습니까? 구해진 값이 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자, 이번 장에, 이번 장을 마치고, 어, 70페이지에 보시면 연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이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자이 반응이 우리가 생체내에서 반응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3장 생체에너지학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체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고 또한 어떻게 해서 이 법칙들이 알려져 있고 표준 산화화는 반응, 표준화는 전위값으로부터 이론적으로도 이 반응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인을 할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점정리 동영상,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할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